자리에 앉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의 네, 조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예, 상세한 발진 동의서를 쓰고 가신 분, 또 오셔서 이렇게의뢰고 가신 분하고, 오늘 참석하신 분까지, 예, 비교부 인생이 돼서 소원 보고를 드리도록 2018년 6월 6일 부정부패 특결단 출범, 2019년 5월 22일 부, 부패 척결 일보 철단, 2 0 1 9년 6월 29일 청당 관리의 대회를 거쳐 2 0 1 9년 7월 19일 중앙당의 선관이 피증을 드복을 받고 오늘 부정부회 집단 서울특별시의 청당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일은 통회를 문당시 부정부회 적결단 중앙청당준비위원장으로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에, 모든 분들이 다 소개 받아야 할 아주 그,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에,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또 몇사 몇 분을 되게, 그, 소개를, 에, 이렇게 소개를 인사를 저희들보다는 멀리서 또 최근에 저 고공부 조합된 대표적인 몇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정부패 측결당 중앙가 후원회 회장으로 새로 선출되신 서승호 후원회 회장이 있습니다. 네. 또 다시 한번 인사. 인사만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피해자들이 굉장히 그 많았는데 그초대부터 지금까지 에, 계속 부부에서 피해자 대책위원장 직무를 맡아서 하신. 우리 홍풍선 위원장님하고 전철기 위원장님이 잠깐 일어나서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잠깐 일어나. 북대 첫결단 서울 강북 기부단협의장입니다. <웃음> 그 다음에 오정근 용산고 지부단협장입니다 저희 <웃음> 그 해병대 또는 우리 저전원앙천정공항에 네, 기동대장직을 오랫동안 맡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 어느 시스만 봐도 질서가 아주 자동으로 끝그 정도로 엄격한 역할을 잘해주신 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그저 청성하고 재판에서 오직 유일하게 네, 승소했던 김동신 대장님이었습니다. 네. 이거지, 앞으로 이재영이를 했는데, 이재영이한테한국 것보다 요리좋겠구다이 실수 올리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잘될 겁니다. 우리 문회장님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30년 동안을, 에그 크라운 제가, 또제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그 검찰에서, 예, 출국 검지 조치를 해서 지금까지, 민선사 소송을 계속 해나오시고, 대법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대법관, 검사, 160명을 고소했던 우리 홍기자 회장이 되셨을 습니다홍기 응. 응. 응. 응. 응. 응. 하도 오랫동안 싸워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서 없습니다. <웃음> 그 다음에, 우리, 저, 월남 창전 전후의 그 동작 회장이, 네. 우리, 예, 선그 다음에, 저, 우리 월남 창전 그 개혁연대에서, 예, 네. 부회장 겸 총무직을 계속 수행해왔던 분인데, 네, 우리 부정부패 직결당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해서 네, 부정부패 책을 뿌리 봤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우리 총무님하고 부회장에 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할빈당 단장, 홍경식단장님이라고 소문만 들었지 직접 얼굴은 아마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홍단장님이니다 네, 축하니다 아주 전국적으로 네, 부정부패, 폴리클뱅킹에서 한 20년을 혼자 고군분투 하신 분인데 앞으로 우리 부정부패측들당에서도 네, 적극적인 행동대장 전국의 고청천대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기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 우리 저 고려대학교의 조병년 교수님 예, 인, 부정부패 철결장을 앞으로 에, 아주 정책을 개혁하겠다는 아주 의지와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그동안 고생을 했던 우리 부정부패 철결장태동할 때부터 고생을 했던 우리 문홍기 부총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정부패 철결당의 그 재갈 공명 역할을 하신 우리 박성근 부총리님 저 뒤에 계시는 박성근입니다. 예, 저기, 그, 전남 보성에서, 예, 오늘 새벽부터 올라오신 우리 안혜장님, 저, 어, 예, 안, 안, 이름이? <웃음> 식품, 쓸자도 하고, 예, 일낮, 일낮이 얼굴을 보여주기로 한 장편, 백마무대, 백마이십 학사상, 소통 선배 안 돼서입니다. 원남 참전용사로 했으면 좋을걸 에. 그다음에 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그전국의부정부패철결당 시문구조직의 그 당인 전국조직을 결성하시는데 적극적으 도와주시고 또, 에, 앞으로, 우리, 그, 부정국회 착결당을, 에, 질러자리를 해주실, 그, 법률신문회장, 김영철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이남열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 나머지 분들은, 그, 저기, 저, 옛날 유라이트에 그 공동 대표를 했던, 한인식 헬라미안, 예, 일란. 앞으로 이정국의 특별상, 경국 대학생, 고청찬, 예, 책임을 맡고 계셨군요. 예, 그, 나머지 분들도, 다 예, 아,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시간상그래서 이해를 네, 해주시겠다는 니다